후후 편리 참 말곤 난뭘 해야 되는 거지 난도 대체 뭐냔 말이야 고뭐뭔 어. 소리야 너너 너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어, 말이다! 너가 누구냐고! 빨리 가. 다가가봐야겠다. 빨리 다가가봐야겠다. 가가봐야 돼. 왜 다가가봐야 돼. 봐야 돼. 뭐. 내가 누구냐고? 내 정체를 알려주고 먼저 저녁은 아소영 씨! 하하 와아아아! 아, 아. 개, 개 안돼, 그럴 수 없어. 내가 제일 청사이나가이다리고나 짬뽕이네 짬뽕 먹고 싶네. 지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흐흐 아아아. 왜 빨리 n 니 보스가 이렇게라도 오늘을 갖고 싶어. 대체 너무 슨 소리야? 제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 떨어진다. 어, 나 떨어져. 나 떨어져. 나 떨어져. 어 어떡해? 어, 아, 떡해 어떡해? 어떡해. 난 이럴 수고! 나보다 운동신경이럴어들이보다 운동 이경이뛰어나이니들이이 티어들이. 젠티어이야 티어들이. 이티어 一제的그치呀一切的可惜呀你见的可惜呀呀我呀我呀我 wow. <ex> <Wow. ex> 응. 빨리 이 녀석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겠어 가라 어. 쥐야 안돼이런데는데 죄송해요 아휴 겨우 살았네. 그만 이년 이런 악당의 징조가 있다는 것은 설마 설마 차 누가 위험해 빨리 가야 돼. 야 무중력의 힘을 빌려서 음, 응, 치킨 무중력의 힘. 어일우야어차우어차 찬우야, 괜찮아. 찬아야 괜찮아? 찬아야 괜찮아? 찬아야 괜찮아? 찬아야어 다행이다 너 어떻게 살았어 어? 이야 너 혼자서 컴퓨터 해킹해서 AI를 무치렀다고 이야 나 혼자 없이도 나 없이도 혼자에게는 아버지 아버지 이제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를 그래. 찬우, 너한테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알려주. 이 때가 되었다, 찬우. 유리는 클리프를 묻지도 않고 찬우를 찾아가서 아,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, 과연 아버지는 정체가 무엇일까? 그리고 그 비밀. 도대체 무엇일까? 뭐 다음 시간에 계속... 진화! 이녀왜안 돌아오는거지? 이럴스가 그리프가 당했다고? 그 때같은 그 삼천년 전그 때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어 이제 내가 집중 나서야겠다 유리와 차누 n o I better e i r a d o